잉여맨버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너가 되었습니다 이너가된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일단 뭔가 옷을 입고 멋지게 꾸며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코디를 먼저 해볼까? 음.. 어떤 일단 머리카락부터 심어줘야겠다 오 엄청 멋있어 음 이런 머리카락 좋지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와이 머리카락은 뭐야? 이거 완전 멋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우와 <웃음> 야 엄청 멋있잖아 이거 봐봐 오! 옷을 머리 봐야 될지 모르겠네 꼬리가 중요하지 꼬리를 이걸로 달아주고 꼬리에다가 여기 상어 이거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줘야겠다. 어? 이게 뭐야? 가보시야? <웃음> <남옷이야>, 뭐야? <웃음> 그래 이거다. 오 좋다. 이걸로 가야겠다. 자 오늘 인어가 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코디 끝. 어 저기에 미호랑 리아가 저기 우리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애들아. 어여면아 <웃음> 어! 미호야! 한참 기다렸잖아. 너 인어가 되더니 좀 악마같이 생겼다? 어? <웃음> 마녀 같은데? 완전 완전 아름다운 인어공주구만! 어, 근데 되게 코디 잘했잖아? 끝부분에 이 하트로 포인트를 주고 이야 잘 꾸몄다. 여멘아 놀라지 마. 음. 미아가 정말 이뻐졌어. 그래? 한번 볼까? 엄청난 미인이야. 엄청난 미인? <웃음> 아, 이 아틀란티스에서 나를 찾는 왕자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어, 당신 저기 톡네 저기 톡아 누구신데요? 저요 왕자. 아 왕자님 안녕하세요. <웃음> 공주님 안녕하세요. <웃음> 공주님 <웃음> 털이 나시는 거 <것> 같은데요? 어 <웃음> 아, 제가 좀털 부자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 어쨌든 오늘 인어가 됐으니까 마음껏 헤엄쳐볼까 좋아. 우와. 물구물구물구물구물구물구물. 아, 아. 자얘들아 오늘 이 인어 마을에 왔으니까 어, 어떤 것부터 즐겨보지? 일단은 카페에 가서 우리 차 한잔할까? 아 어, 좋아. 일단 아틀란티스에서 먹는 차 맛은 어떨지. 자 여기 어떤 차를 마셔볼까? 음. 저기요! <목소리> 여기 해초 주스 하나 주세요! 해초 주스 하나 주세요! <목소리> 해초 주스요! 네! 여기 앉아있자! 그러면 나중에 알바색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 알바색이 그렇게 미니 오, 서빙! <목소리> <목소리> 오 <오우>, 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우! 갖다 줄려나 봐! 자 여기 바다 속에서 맛보는 <목소리> 아메리카노 먹을 사 아! 부담들어! 와얘얘얘 좋아 안는 모습 봐봐 음. 아, 세상에 세상에나 뭐가 그렇게 쳐다볼까고 뭐 그럴까? 안되겠다 카페에 먹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 같아 리아 때문에 다른 거 해야겠다 일단 이 공원에 좀 앉아서 우리 이런 바닷속에서 움직일 날... 때는 커피 한잔 들고 다녀야 뭐가 있어 보이는 거몰래 <웃음> 바닷속에서 커피 들고 있으면 은 커피 다 날아갈 텐데 아, 아닌데. 아이들아, 너네 목욕하고 왔어? 나 오늘 목욕을 안 하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스파 즐길까? 설마 같이 목욕하자는 거 아니지? 야, 어? 우리 지금도 같이 물 속에 있어. <웃음> 아, 오, 여기가 바로 아늑한 스파. <웃음> 이제 왔어? <웃음> 어, 지금 왔어. 기다렸잖아. 이네 정말 부담스럽다. 아, 기집애. <웃음> 자, 우리 이제 스파를 좀 즐겨볼까? 어, 뭐야, 이거? 와! 꼬랑지 좀 빡빡 닦아! 비린내 나잖아! <웃음> 야, 진짜. 우리가 비린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인어공주가 이게 스파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도 물속에 어, 있는데? 어, 따끈하구만! 이게 바로 해물찜이지! <웃음> 아니, 색깔도 빨간색이네! 해물찜이네! 야, 너무 동심파기 아니야? 아... <웃음> 뿅! 어? 얘들아 여기 우리 이너 마을에 살고 있는 개딱지들이야 일하고 우와. 있어 열심히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만들어준 애들이야 어쩐지 와이 친구한테 장래가 아주 유명한 간장게장인걸? 야 <웃음> 아? 동심파괴 아니야? 이너 인원들이 간장게장 먹어? 와아 이번엔 여맨이한테 내 비밀 장소를 하나 소개시켜줘야겠어 오 진짜? 나만 근데? 가는 곳인데 음. 너희들에게 알려주도록 할게 따라와 알았송 근데 조심해 이곳은 헤엄을 잘못 치면 영영 나올 수 없으니까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싱크온이다 리아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여기 설마 일로 내려가면은 설마 피킨시티 <웃음> 나오는 거 아님? 아니 여긴 메롱시티인데 메롱시티야? 메롱, <웃음> <시티인데>? <웃음> 메롱, <시티야? 웃음> 메롱. 얼 무서워 여기 오면 다매롱 말투 써야 돼매롱 너네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내려오니까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무슨 무서운 이야기? 이 지하 깊숙한 곳에 마녀가 살고 있대 그 마녀가 사진... 인간 다리를 되는 어, 주는 대신 목소리를 가져간다는 거 있지? 이거 어?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데? 아쨌든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야. 뭐 실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 아, 그래? 얘들아. 너희 여왕 폐하님한테 인사는 드렸니? 여왕 폐하님이 있어? 어, 있어. 응? 음? 몰랐어? 한번 안내해봐. 여왕 폐하님이... 아니, 특히 폐하님 좀... 여왕 폐하님이 있는 것도 몰라. 아, 진짜? 아 우리들의 여왕님이잖아. 그래? 도대체 누구지? 어, 여긴가 보다. 성인가 보다. 그렇지 여긴 학교 같은데? 그래? 들어가볼까? 우리 온 김에 공부도 좀 할까? 어이가 학교야? 학교네, 여기는 사물함 있잖아 음... 아, 나 진짜 어제 어이없었잖아 완전 <웃음> 어, 어제 어, 그 기집애가 갑자기 나한테 소공간을 하더라고 <웃음> 아, 진짜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짜증났잖아 아너자방고등어 아, 부위될 뻔했네? <웃음> 어.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초장을 걔한테 뿌렸지 <웃음> 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 인어공주 아, 마을에 아 진짜 짜증나 죽는 줄알어 나한테 소뿌릴때안 그래도 염도 칙칙해서 지금 기분 안 좋았는데 아 진짜 웃긴다 아 얘들아 찾았다 카페 밖으로 나와 알았어 카페 밖으로 카페. 여왕페아님이 카페 밖에 카페. 계신데자 카페로 한번 가보자 여기 여왕아님어 여기? 오이 구슬 안에 들어가면 여왕페아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엄청 아름답다 어, 여왕패아님! 네꾸기이셔와 엄청 이쁘시네 음. <웃음> 아 여왕님 소공간이좀필요해보이시는데야너 <웃음> <웃음> 먹을 생각밖에 안하지 <웃음> 어 여기 펫이 있어 얘들아 맞아 음 여기 패이 있어 나 1,400원 있는데 패한 마리 사야지 군붕어 사야겠다 붕어야 절대 <웃음> 저기 리아라는 <웃음> 저 아줌마한테 가까이 가지마 너 그럼 바로 횡단된다? 야 알겠지? 이거는 이거는 좀 내가 봤때 시가 한 2만원짜린데? <웃음> 와 어쨌든 여기 되게 아름답네 여왕오페아님이 계신 이 왕궁 어 빛나니까 더 눈치 물른다. 아, 아 근데 위에 올라가면은 막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올라가 보자. 어? 안돼, 여민아, 낚시 다가는 거야 그거. 아니야, 위에 뭐가 있어. 퍼지파편 못 봤어? <웃음> 너 지금 낚시 다가는 거야? 내려와. <웃음> 다행히 도 막혀있네. <웃음> 아빠, 나 이거 마녀됐어 마녀. 너네들 인간으로 만져줄 테니 목소리를 뭐? 내놔라. 소중해요. 너는 목소리가 없는 게 낫겠구나. 어? 와, <웃음> 여매이여매니 <여면이> 흑돔이네? 흑돔? <웃음> 야, 흑돔이라니. 이거 그거야, 마녀야, 마녀. 아,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참.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자. 야, 어. 이게 너네 집이야? 음, 엄청 좋지. <웃음> 오늘 음식이 뭔데? 유쾌스빅밥 어, <웃음> 빨리 여기다 올려봐 뭐를? 니가 키우는 구피 <웃음> <웃음> 아내 물고기 야, 말이야? 야안 내가 와사비 간장으로 죽겠어 무슨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어 우린 안 이너고 아 리아야 아직 못 먹어 염지해야 돼아들아 나는 좀 잘게 이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나 나중에 꼭 보자 나잘때 소금 뿌리면 안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멤버들이 인어공주가 되었어요! 그럼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